이건가? 음, 너무 좋고 자세 번째 자 미션 걸린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오늘 처음으로 받은 킬직인데 세 번째로 본 사람 일단 먹겠습니다 그리고 음세 번째로 본 사람 먹어보죠 큰거 같다 큰거 같다 일단 한명받고요 미션 깨고 두명 보고 세 번째 본 사람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? 세명다왔습니다달뚱님을세 다, 다 번째로 봤기 때문에 달뚱님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아마 못 보지 않았을까요? 시아가 음. <웃음> 아이구야 아유 달뚱님 <웃음> 노란색인 거 보니까 치즈 맛이군요 폭탄강이 있는데? 아이구야 불을 꺼주셨구나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불 끄고 먹기 한명 멀쥐? 자, 두명 <웃음> 분홍색인 거 보니까 솜사탕 마시겠군요 아, 저이번에 진짜 더운데 <웃음> 거의 뭔데요? 저요? <웃음> 이건 <이거> 훔칠 거잖아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은 제 바구니 에 있습니다 종을 못 치게 해야겠다 뭐야, 아 지금 시치네. 저 말고 몇 명이 있어요? 저 혼자예요 아니 뭐 살려줄까요? 아, 전기 좀 아, 꺼주세요 전기 좀안 치지 마요 치지 마요 전기 좀 꺼줘 살려줄 테니까 전기 좀 꺼주세요 아 지금 못 켜서 왜요? 전기 쿨몇 초? 42초? 42초 42. 42. 아! 음, 반가워요 직원 아, 뭐예요? 아, 저 지금 손대고 아, 있습니다 아, 종에 아, 직원 뭐야 직원 뭐야 울리세요 응. 안알려줄 안 거예요 안돼 안돼 안돼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마요 오케이, 오간이에요 오간. 아 이거 이거 아, 오케이 오케이 전기 좀 꺼주세요 전기 몇 초요? 네, 전기 뭘로 내말 나이스 나 여기 손대고 있는다 어. 살고 싶죠? 나 손대고 있을거야 여기 리안님이 캐고라 있어요 먹지 마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의 생명은 캐고가 누구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리안님 오케이 네 리안님 얘기하고 계세요 서로 서로 얘기하고 계시고 가슨님 음. 카레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랜가 카슨님 조심하세요 음.. 얘기하고 계셔 다들? 좀 쿨이어가지고 쿨이 길다 근데 많이 먹어서 자 좋습니다 사보 음.. 사보 먹고 음.. 어 위에 폭탄있어 빌복으로4킬들었어요 조심해요 음..오케이오케이 들어불몇초요 음. 전기사보 아! 음... 누가 쓴거지? 야몇 명이죠 그거야 가 썰었고요 다 보셨을 거예요 장군님이 의심돼가지고 떨었습니다 폭탄강이 남아있는데? 이거, 이거 폭탄강이 너무 판치고 다녀가지고 마지막 폭탄 받으신 분 있어요 혹시? 폭탄강이. 저야 제가 카스님 죽였습니다 제가 받아서 카스님이랑 갇혀있었어가지고 카스님을 다시 드렸어요 그럼 카스님은 왜 갇혔는데 드린거지? 아니 둘이 다 같이 갇혀있어갖고 카스님은 폭탄강 아니에요 어 쩔깡쩔깡 울리길래 저거 뭐냐 제가 드려서 죽였어요 폭탄 한세개내개 터진거 같은데? 내개 정도 풀어서 4개 제가 첫 번째 폭탄 받았는데 그래. 그때 겹쳐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추리가 네. 안 되는 상황이라 안 제가 아마 장군님한테 받은 거 같고 15초 받아서 업지님 드렸거든요 세 번째 장군님 의심된다길래 제가 그냥 썰었어요 폭탄이 근데 가장 의심되는 사람 장군님 폭탄이에요? 예 저는 마주친 게 장군님밖에 없는데 폭탄 올리고 그러면은 지금으로서 장군님의 제 가능성이 만약에 우리 둘의 펠리칸안 하면 어떡하지? 이거 펠리칸도좀 많이 먹어가지고. 네. 아... 아 폭탄에 죽었을 수도 있겠다. 오리만 두릴 수도 있어. 일단 <웃음> 그냥 건대 할게요. 지금 뭐할게 없어가지고. 몰루님이 좀 수상한데. 음. 그럼 하루야채님이 카스님 아 폭탄으로 잡았다고? 폭탄으로 잡았대. 네. 몰루님 지금 뭐 혹시? 몰루님 지금 뭐야? 그님 그님. 아야? 아 마이크 써있었네요. 저 기술자요. 수차? 사보 오이스터였어요? 사보 밑에서요. 여러 번 터졌는데? 잡은 음, 무서워요. 오, 어, 저도 저분 좀 수상해요. 하 음. 아, 어? 저랑 같이 제 바구니에 오셨군요. 님저 먹으면 어떡해요? 저 폭탄 강인데. 폭탄 강의요 <웃음> <웃음> 아 네. 살아 있었구나. 아복 <웃음> 살아 있었어. 오케이 오케이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카스님뭐 먹... 어, 죽였다고. <웃음> 난 이실 찍고 있어 에잇? 나이스. 아. <웃음> <멀리> 아 뭐야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문좀 닫아 주실래요? 하루님 문좀 닫아 주실래요? 저 혼자 있고 싶거든요 여기. <웃음> 문좀 닫아주세요 문. 어? 아 전기 끄지 말고 문 닫아 주문 문, 닫아 주세요. 문안 닫아 주면 나 졸칠 거예요. <웃음> 문 닫아 주세요. 졸칠 <정> 거예요. <웃음> 부부 됐다 됐다 이건 나빴어 <웃음> 어 근데 어차피 총못 치잖아요 예못치 <웃음> <에이, 웃음> 나도 <나한테> 뭐. 사기쳤다 킬쿨 보려고 킬쿨 아 지금 오리가 먹힌 거예요 <웃음> 네저 폭탄가방이요 아아 <웃음> 아. <웃음> 나이스 빨라빠 가서 한명더 먹어 주세요. 여러분들, 목숨은 살아있는 채로 이기는 걸로.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야. 야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게임에 1킬 나왔네. <웃음>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끝!